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분들은 대화로 잘 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자꾸 대화를 피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와의 대화를 왜 자꾸 피하게 될까요? 혹시 여자인 내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내 남자가 대화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를 귀찮게 생각해서 혹은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 걸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남자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도 약간 쓰레기 기질이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요, 쓰레기는 아닐 거예요. 그럼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보고 계시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요. 적당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부부가 살고 있어요. 남편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고 있고요.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번에 새로 나온 차인데 이거 어때? 되게 멋있지? 근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혹은 음 응, 멋있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우리 차가 지난번에 좀 말썽 피웠잖아. 근데 이거 가격도 괜찮고 차 바꿀 때도 된것 같은데 우리 이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웬 자동차?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게 많은데 당신 지금 차 바꿀 생각하는 거야? 난 당신이 그런 거 바꾸는데 자꾸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처럼 사고 싶은 거다 사고 갖고 싶은 거다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 모아? 우리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신 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 알겠어.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런 말을 듣고 아내도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당신이 좀 알아서 생각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면 이야기 안 꺼냈으면 좋겠어. 또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남자는요. 잠깐 조용히 자기 방으로 사라졌어요. 아마 남자의 기분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밝고 명랑한 행동을 보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요 남편을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말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꾸 남편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남편도 요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나서 애써 없는 일처럼 하려고 웃고 명랑한 행동을 보여와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 머릿속에서는 요 분명히 아까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좀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 철부지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아무튼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일단 냅둬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우리 컴퓨터 산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컴퓨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 어차피 한번 사면 몇년 쓰는 거니까 이번에 컴퓨터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아내가 느리긴 뭐가 느려 잘만 쓰고 있는데 당신 게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여태까지 잘쓰는데 갑자기 또왜 컴퓨터 바꿀 생각을 해 원래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핑계를 내서든 다 사게 돼 있어 고장도 안 났는데 자꾸 바꿀 생각 좀 하지마 그리고 당신은 어린이도 아니고 요즘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서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좀 모진 말을 한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진 건 사실인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라고 불렀는데 얼굴도 시큰둥한 것 같고요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기다려봐도요 남편은 계속 안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도 서운해질 수 있죠 남편 마음이 약간 이해는 가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게또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한번 기다려봤는데 남편이 계속 퉁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폭발하겠죠 그리고 아내는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나 불만 없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뭐가 불만인지 이야기를 해야 알지. 왜 무슨 말만 하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해.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방문을 두들기면서 당신 좀 나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해. 왜 얘기를 안 해.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좀 풀어야지. 여기까지요.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게 보이시나요? 남편은 정말 아내와 대화하는 게 싫은 걸까요? 사실 남편은요, 처음부터 대화를 시도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동차가 사고 싶었고요, 컴퓨터가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묵살당했죠. 그래서 남편도 사실 되게 서운했다고요. 아내가 바꾸자고 하든지 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좀 다독여 줄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내도 자기가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니까 이런 조치를 안 취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어차피 안 받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가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도요. 어차피 이건 나 혼자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의견을 제시를 하면 묵살을 당했어요 내 기분이 안 좋아진 걸 티를 내면 혼만 났거든요 그렇게 자기 딴에도 자기 감정을 추스려 보려고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에게서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사람으로 치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나보고 대화를 피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는 수작으로 생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내와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아내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하면 요 분명히 남편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게 확실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요 아내가 대화를 필요로 할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남편이 대화를 필요로 했을 때는 못 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 지금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남편도 요 자기가 아내에게 대화를 하고 싶었을 때 아내가 자기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좀 찔림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나도 내 남자에게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상관없겠고요. 내 남자는 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부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모든 연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단지 나만이 대화를 잘하고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냐는 거죠 내 상대가 나를 보면서요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대화로 잘 풀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자꾸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게 혹시 내가 상대를 그동안 그렇게 대해서 그 상대 나름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화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